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꿈을 꾸게 되면 그 물건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으며 물건의 크기에 따라 이익의 정도가 달라진다. 가방 가게에서 큰 가방을 사는 꿈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생활필수품을 구입한다. 가방 사는 꿈 가방 사는 꿈은 현재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죠. 미혼자는 결혼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건어물을 사는 꿈 실제로 시장에서 부식물을 장만하거나 물건을 사게 된다. 먹거리, 식복이 있다. 고구마를 사는 꿈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의 꿈 평소 가지고 싶어하던 물건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고양이를 기르거나 사는 꿈 고양이를 기르거나 사는 꿈은 누군가와 비밀을 나누거나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는다. 숨겨야 할 애인이나 정부가 생긴다. 즉 떳떳하지 못한 일임으로 알려지면 별로 좋지 않은 관계이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요로워진다. 임신, 행제, 물품, 식복 등의 기운이다 과일을 사는 꿈 과일을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일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사선을 준비하거나 재물을 얻게 된다. 구두를 사는 꿈큰 돈이 생긴다는 암시이다. 귀걸이 사는 꿈 귀걸이의 매력은 자기 과시 욕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귀걸이를 사는 꿈은 노력의 결과로 어떤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애에 대해서는 당신의 성적 매력이 고조된다는 것을 말하며 다이어트의 성공이나 계격을 취득하는 등의 비즈니스 측면이 고조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귀한 도자기를 사는 꿈 결혼을 하는 등 생활 환경이 크게 변하고 행운이 오게 됨 귤을 사는 꿈 남자라면 지금 아내가 사망한 후 젊은 처녀를 아내로 얻게 되거나 혹은 미모의 여자와 결혼을 할 꿈입니다. 미혼 남자가 꿈에 귤을 샀다면 이는 대단히 길한 징조로서 날씬하고 건강한 처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를 가게에서 그릇을 사는 꿈. 집안 살림살이를 장만하거나 잔치를 벌이게 된권영 수용 등을 암시. 그림을 사는 꿈. 그림을 사는 꿈은 명예를 얻거나 서적, 학위증, 상장 등을 받을 것이다. 금은방에서 비싼 보석을 사는 꿈. 재산의 손실을 암시. 기르던 소를 잃어버리고 다른 소를 사는 꿈. 자신의 소유였던 어떤 것이 상실되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그 이전에 추진하던 사업 등이 새롭게 바뀌어 성장함을 의미한다. 기르던 소를 팔고 다른 소를 사는 꿈 집이나 사업체를 바꾸거나 새로 장만하게 된다. 농밭에 사는 꿈은 일가가 번영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물건을 사는 꿈 자기의 입장이 불리해질 징조 열심히 해도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 담배대를 새로 사는 꿈 직장이 알선되거나 사업을 시작한다. 독신 여성이 그릇 등을 사는 꿈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새로 나온 그릇이나 냄비, 접시 등을 사는 꿈은 결혼을 예시하는 꿈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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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돈을 이용하여 큰 재물을 만들 수 있다.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사는 꿈.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사면 못 받게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땅 사는 꿈. 꿈의 몸에서 땅을 사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분야에 뛰어들게 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길몽이라고 할수 있죠. 마른 물고기를 사는 꿈. 마른 물고기는 작품, 일감 재물을 뜻하며 새로운 학문과 진리를 연구하게 됨. 문방구에서 필기 도구를 사는 꿈. 실제로 책과 필기도구를 구입하거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사게 된다. 서류와 문서가 있다. 물고기를 시장에서 사는 꿈. 노력의 대가, 융자 등을 받게 됨.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감상하거나 작품을 사는 꿈. 실제로 수입 상품이나 보기 드문 물건을 구입한다. 이소같이 귀중품이 있다. 바나나를 사는 꿈. 반영을 의미합니다. 바나나를 먹는 꿈은 무엇인가 의무를 다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바나나가 나무에 열려 있었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썩은 바나나는 친구에게 실망하게 될징조입니다 반찬 가게에서 반찬 거리를 사는 꿈 실제로 밑반찬 거리를 장만하여 밥상 위에 올려놓는다. 준비, 먹거리가 생긴다. 백화점 등에서 돈 걱정 없이 물건을 잔뜩 사는 꿈 경제적 곤란이 생길 꿈 백화점에서 금은보화를 사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경사, 행제, 물품, 선물 등의 기운이다 별장을 사는 꿈. 자신의 일이 막혀버린다. 이의 목표를 자신의 실력에 고려해서 새로 정해야만 한다. 분수에 맞지 않게 아주 큰 집에서 사는 꿈. 일이 잘안 풀림. 브래지어를 사는 꿈. 개인관계의 원만함. 최근에 한 일이 잘 되는 꿈. 비디오 대여점에서 테이프를 사는 꿈. 실제로 영상예술과 영어 감상을 하게 된다. 물품 구입. 기록이 있다. 비싼 가구를 사는 꿈. 가정에 돈이 없어진다는 암시임으로 주의해야 한다. 비싼 고급 양말을 사는 꿈. 비싼 고급 양말을 사는 꿈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날 행운 몸이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재벌 총수라든가 고위 관료 등의 사회적 유력 인사이다.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할 암시이기도 하다. 빵 사는 꿈. 새로운 일거리를 맡게 되거나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는 경우일 수 있다. 혹은 마음이 잘 맞는 좋은 친구를 얻게 되거나 마음에 드는 동업자나 파트너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껏 사는 꿈.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껏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사고 싶은 것들을 대부분 사게 된다. 특히 새 신발을 얻거나 화장품을 선물 받게 되면 남에게 사랑을 받는다. 사진사나 사진 애호가의 꿈에 사진기를 새로 사는 꿈. 사업방도, 협조자, 연인 등이 생긴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꿈.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꿈을 꾸게 되면 물건의 크기에 따라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를 달리 해석한다. 물건을 흥정하면 그 일로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새 가구를 사는 꿈 마음에 내키지 않는 변화가 생기는 꿈 새로 라디오를 사는 꿈 새로 라디오를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유대가 깊은 기간에 청탁한 일이 예상 밖에 큰 성과를 올린다 새로운 것을 사는 꿈 새로운 것을 사는 꿈은 새로운 신분, 소유물, 명예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새로운 가축이나 동물을 사는 꿈은 새 식구나 재물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즉 새로운 고용인이나 며느리를 얻게 된다 새모자를 사는 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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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아져 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되고 사업은 발전하며 크게 성공할 것임을 의미한다. 생선 가게에서 건어물을 사는 꿈 실제로 시장에서 부식물을 장만하거나 물건을 사게 된다. 목거리 식복이 있다. 생선 장수에게서 물고기를 사는 꿈 임금 노력의 대가 융자 등을 받게 된다. 서점에서 책을 사는 꿈 실제로 책을 구입하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게 된다. 물품 구입 재물이 생긴다. 소금을 사는 꿈 소금을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우환이나 걱정거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많은 양의 소금을 얻는 것은 물질적인 이득이 생긴다는 암시다. 소를 새로 사는 꿈 소를 새로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거나 재물이 생긴다. 손목시계 사는 꿈 축하받을 일이 생기는 꿈입니다. 새로운 시계를 사는 꿈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실생활이 크게 바뀌어지면 암시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행운이 따르거나 회사에서의 진급, 어려운 입학 등 행운이 가득한 꿈입니다. 신발을 새로 사는 꿈. 꿈 속에서 새 신발을 사는 것은 도움을 주는 이가 나타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혹은 필요한 것이 우연찮게 새롭게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좋은 꿈이다. 신발이 발에 잘 맞아서 기분이 좋았다면 새로운 연인이 생기기도 한다. 살을 사는 꿈. 자신이나 가족이 병으로 앓고 있었다면 곧 낫게 될 꿈. 안경을 새로 사는 꿈. 지위 지책, 권리 등이 새로워진다. 약국에서 약을 사는 꿈. 실제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거나 시장.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경우도 있다. 물건구입 상거래행위, 상봉, 주문, 물물교환, 선물 등이 있다. 목표를 사는 꿈 하는 일마다 행운이 있을 길몽이다. 이불을 사는 꿈 자식이 결혼할 꿈이다. 자전거를 사는 꿈새 자전거를 사는 꿈은 운이 상승하는 길몽입니다. 일이나 공부가 잘될 것입니다. 장갑을 사는 꿈물치를 썩이던 돈 문제나 애정 문제가 해결됨 주택이나 건물 등을 팔고 사는 꿈 자신의 집을 남에게 팔면 눈수가 트어서 재물이 모이고 명예가 높아지며 타인의 집을 자신이 사들이면 수명이 길어지고 새로운 귀인이나 협력자를 만나게 된다. 지물포에서 도배지를 사는 꿈. 어떤 공사나 일거리 관계로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 실내 장식을 하게 된다. 차표나 토큰을 사는 꿈. 실제로 외출, 출장, 여행 등을 체험하게 된다. 물건 구입을 하게 된다. 채소 야채 가게에서 채소 야채와 나무를 사는 꿈. 집안에 고사가 있거나 잔치할 일이 생긴다. 회식, 파티, 선물 등이 생긴다. 커다란 쟁반을 사는 꿈. 집안에 혼담이 들어오거나 사업 기반이 든든해짐. 컴퓨터를 사는 꿈. 불길한 일이 생길 암시의 꿈이다. 케이크를 사는 꿈. 주위에 많은 친구가 있다는 암시이다. 콩을 사는 꿈. 중상모략이나 구설수에 오르는 꿈. 큰 물건을 사는 꿈. 사업을 해서 재물과 돈을 많이 벌어 크게 대업을 이룬다. 파나 마늘을 사는 꿈. 하나 마늘을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정신적인 업적을 남기 유능하고 영특한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팬티를 사는 꿈. 자신을 높이 평가해 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꿈. 화려한 자개장롱을 보거나 사는 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며 귀인을 만나 명예가 높아짐.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꿈. 실제로 백화점이나 선물의 집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선물 상거래가 있다.